안녕하세요 TV 미국, 미국, 미국 광고 홀라 상둥이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뒷광고. 뒷광고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뒷광고방 유튜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TV 미국 광고 홀라 상둥이는 뒷광고를, 뒷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고도 못 받았어요 전 광고 너무 받고 싶습니다 이 밑에 인클로드 페이프로몰에 넣고 싶어 저도요 그래도 막 설명칸에 뭐 누구의 제작전을 방송에 적고 싶어요 광고 받으면 아마 우리가 썸네일은 크게 광고 받았습니다. 이해랄니 라고 적을거고 제목에도 적을거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광고 저, 문의 좀 주세요. 광고 문의 네. 우리 구독자 1,400명밖에 없지만 광고, 광고 문의 오면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야 이제 뒷광고 해야지. 아 뒷광고 해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뒷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뒤에 넣는 광고니까 뒷광고 TV 위로 영상 뒤에 하는 광고, 뒷광고. 아니, 앞광고 넣자. 자, 다음엔 앞광고 넣자.